2021년 8월 8일 여행 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 팩트는 그겁니다 여기서 일하는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남자 직원이 어, 바람을 피워서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와 스스로 어, 목숨을 끊었고 그 후에 여기서 일하는 남자친구 옆에 계속 따라다녔고 손님들이 여기로 오면 은그 남자 옆에 어떤 무언가를 받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일단은 사연은 이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그거죠 어 검은색 어떤 옷을 입은 여자가 그 남자 옆을 계속 따라다니고 검은 형체 오늘 그 검은 형체의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체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잠깐만요. 조금 볼게. 하나, 둘, 셋, 뚫어. 뻥. 마이골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뭐야? 뭐야? 헉? 아! 어우 아! 어우 어, 잠깐! 우 어, 아, 찍혀서, 찍혀서, 멀크라기로 가려진 어떻게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어떤 여자 쿵쿵 소리나 고 뭐가 뭔소리지하고 비춰봤더만은 와... <목소리> 어, 어, 어, 어. 아니 확신 모르니까.. 어 아까 이쪽이었어.. 이쪽.. 아, 아. 이쪽인데 아, 아, 아. 아, 여기.. 오, 저, 여기 왜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장난아저기. 여기.. 제가 여기가 기운이 엄청 세. 와! 와! 와 여기요! 와! 와! 미쳐놓을 때 이게 왜 그래? 와! 와! 어, 와! 와!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형님, 아, 어디 계세요? 아, <웃음> 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 미쳐 버리네 아. 아, 아. 이거 기운 왜 그래 이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안 되게 뭘떨막떨떨꿀것 같아 뭘막떨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뭐가 이렇게 센 거야 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왕자님, 죄송합니다. 2층, 소리한다. 계세요. 어? 어디야?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따들 옮겨. 와, 나 미쳐버릴 거 와, 나 여기 미친 것 같아, 얘들아 와, 나 이거 진짜 눌릴까? 기운이 얼마나 센가내 눌려, 눌려, 어뭔 소리야? 따라온 거 아니? 소리가 나나? o l l i n s c i n s c i c i n s s s o c s n c n 나나나 뚫었어 나, 나 뚫었어 아비방을 했는데도 부적을 태우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그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 분명히 말했어요 자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자 아, 아, 잠깐만 제발 小哥慢 아니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남자예요. 저여 여자였는데 여자는 있긴 한데 여자는 다친 데는 없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와나 현기증 너무나 지금 오바이트 쏠려 지금 미쳐버렸어. 뭐 잠깐 홀려졌나 봐요. 남자 뭐가. E a